마이너스 2 부터 5 까지니까 지금 그래프가 일, 이렇게 돼야 돼요 이, 이런 모양 네. 그러면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9 겠죠 네. 이제 여기서 식을 세우면 y 는 a x 마이너스 2 제곱 여기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4a 더하기 b 는 9a 더하기 b는, 9a 아, b 더하기, 잘 집어넣었을 때 4a 더하기 b인데, 여기서, 이렇게 서로 됐을 때 0이 되니까,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, 여기, 그러면 서로 같은 값이 되겠죠. 그리고 이, 이거를, 여기 이,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면, 19는 2를 넣으면, 아, 마이너스 2를 넣으면, 16a 더하기 b. 그럼 이걸 간 연립해서 구하면 3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8 네. 그리고 13A 더하기 2B는 0 그럼 여기서 빼면 19A 는 마이너스 38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13 오.. 그렇게 찾아면 되네요? 1c x 1c 제곱 1 C 더하기 13이 니까 여기 에3을 집어넣 으면 1c 더하기 13은 11.